어머니와 나는 많이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나 가는 인생 행로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어머니도 힘든 인생을 사셨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으로 생을 마치셨고 그 위치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파는 나보다 덜 겪으셨다고 생각된다.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 그것도 비범하신 아버지를 모셨고 생전이나 서거하신 후나 평범하지 않은 관심과 혹독한 비난에 시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 또한 평탄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끊임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라 이제는 어느 정도 만성이 되었다. 옛날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고통일 텐데도 지금은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책임, 사명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그 책임감이 나로 하여금 어떤 어려우도 마다하지 않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팔방미인 노릇을 하면 당장은 편할 수도 있으나 사명 완수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기에 나는 굳이 험한 길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험한 세파가 나로 하여금 결국 내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종교 박해 때문에 오히려 사방으로 그 종교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현실의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자꾸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1989년 11월 5일 박근혜